메리토이 안녕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를 그릴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백칠합시다. 주방. 빨강 핑크 연주색 노랑 하늘색 연보라 자동차 시동을 걸겠습니다.